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할필요 아, 없는 게임이겠죠? 뷔웅! 아, 네. 그습니다 예! 자, 네, 이런! 이제 나라 지금 돌아다니 커스텀을 좀 해볼까요? 나이 게임은 조금 알겠죠? 커스템! 안녕하세요! 네, 나라도 채팅에 출력했습니다! 아, 뭔가 신기해요, 신기해! 어! 나갔어요. 나라 과연... 아! 다행히 임포스터는 아니군요. 임포스터는 아닙니다. 묵이고, 묵이고, 아 여기 식당 위에도 뭐가 있네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어, 이거를 유즈. 어서, 이거, 이거 낙엽을 일단 비우고. 어라? 아, 이렇게. 낙엽을 비우는 임무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른 분이 볼때 아주, 아주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나랑 누가 같이 가주세요! 아 여기 있다! 이분 따라가야겠어요. 이분 뭐하는 분일까요? 여기 미션이 있어아 있었... 불을 키셨나 보... 뭐...뭐야? 아 누군가 벌써! 루. 우 아! 어머니가 둘이나 죽었어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어디서 죽은 걸까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라고 나라도 채팅에 참여했습니다. 카브 이제 오른쪽 복도? 표는 어디인거죠? 나라? 일단 여기선 지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모르는데 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나.. 저도 킵! Keep. 킵이 아니고 킵! 킵! Keep. 나라도 킵! 이라고 외쳤고요 표! 한 킵! 킵! 스킵! 나라도 일단은 표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을 따라갈래요 나라는 예! 같이 가요! 이 분을 따라서 어? 설마! 아 누구나 저 하수구를 벤트를 타시려고. 아왜 어, 자꾸 벤트 위에? 아니 왜 자꾸? 아! Oh, 아. Please, no. 아. 아 오늘 몸량 저분이라고 있는데 저분이 아 나라는 믿었는데. 다시 제자 집도 남기고 가야 아 오케이 좋, 좋습니다. 어쨌든 들어갔어요. 아, 아, 빨간색이 어 빨간색이 어, 두명이 어느덧 나 이렇게 넘었군요. 네. 나라 위에 나라. 나라 밑에 나라. 어떻게든 되겠죠? 스타트! 아 제가 눌려야 돼요? 아! 나라 본의 하는 게 민폐! 아! 아! 머리 때문에 잘안 보여. 너무 이가 야, 라 아, 신고! 아, 어 아, 신고했어야 는데아 누가 봐도 나랑은 범인 같잖아요. 쓰레기 모름 세상에! 아, 어, 아, 랑도랑도랑도랑 노랑 고고고고! 어떡 아! 아! 아, 어떡해 나라는, 일단, 어, 일단은, 일단은, 풀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라는 정치 제 무섭네요. 아닙니다. 지금 되게, 되게 지금 돌아오나! 이모전씨이머전씨 리딩 누울까요? 왜 하는 걸까요? 나 미션 하러 가는 줄. 너, no. 너. No. 아니야! 아니야! 누군가 몰아야 해! 몰아야 해요! 누굴 몰죠? 아, 아. 아. 아니! 아뭐예요 스킵! 나를 찍을 순 없어.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 인포에서 다른 사람 찍어봐 찍은... <웃음> 야! 영어로 하라고요? 영어로 하면 뭐가 더 좋아? 아, 어떡해! 온라인 게임 정신이 없네요. 코드! 코드! 코드! DPTN! 방코드 DPTN이고요! 지금 여기 같이 참여해주시는 하모니 분은 방송 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웃음> 카운트할 없는데 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네. 아니요. 방송 끄셔서 나랑 소리 실러도 몰라요. 아, 이, 이, 이 특이한 메기군요. 일단은 따라가서 이분들을 따라가서 감정을 음, 고치는 척이야. 이분이 인공가요 이분 이분이 인공였나 아니었나? 씌우고 감정을 고치는 인 <웃음> 아하. 아, 아, 아. 어. 아무도 믿지 말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사장님처럼요. 어머, 잔작한 어머이전작한어머이전작한인보 <웃음> <웃음> 네, 인보 <인버> 착하게. <웃음>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말. 웃음> 어떡해.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이거 보는데, 죠파이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아니. 싸우니. 싸우니. 아니, 리포트! 리포트! 어? <웃음> 아, 아 죽여! 아 나는 도망가야 돼요? 아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아닌 적! 아닌 적 신고할 수 있죠! 아닌 적 신고할 수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시체가! 여기 시체가! <웃음> 여기 시체가! 나 오늘 방오아 방문... 아니야 예쁜 말! 이러지 마세요! 내가 죽을 수있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어떻게 이런 <이럴> 수가 쩌노노 쩌노 접니다 저예요 이번판 포기 이번 판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한숨과 아! <웃음> 어! <웃음> 나라 없는 나라 발방 맨탈바사상 <웃음> 원래 인포가 재밌는건데 나라가 너무 못해서 그런거라구요? 너무 <웃음> 하세요 어! 어몽어스는 빠른 종료로 하였습니다. 도자히 나라의.. 나라의 영량으로도자히할수 없는 게임이었어요.